십진 품새 나란히 서기 기본 준비 황소 막기 뒷구비 두 주먹 옆으로 벌리며 안팔목 거들어 바깥 막기 앞굽이 엎어 찌르고 두번 지르기. 주춤서기 패쳐 산틀 막기. 옆 지르기. 기합. 멍에 치기. 뒷굽이 안팔목 거들어 바깥 막기. 앞굽이 엎어 찌르고 두번 지르기. 주춤석이패처 산틀막기 옆지르기, 기합 멍에치기 뒷굽이, 안팔목 거들어 바깥 막기 앞굽이, 엎어찌르고 두번 찌르기 뒷굽이, 아래 손날 거들어 막기 앞굽이, 바위 밀기 비춤석이 손날 등 해쳐 막기, 아래 손날 해쳐 막기, 큰 나란히 서이 아래 해쳐 막기, 앞굽비 끌어 올리기, 바위 밀기, 앞차고 채다리 지르기, 뒤 꼬아서기, 앞차고 얼굴 등주먹 거들어 압치기, 기합, 앞굽이 바위 밀기, 범석이 아래 손날 엇걸어 막기, 뒤굽이 손날등 거들어 바깥 막기 채다리 지르기 바로